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버 놀들청년입니다 8월 5일 갤럭시 노트20이 공개됐죠 저도 처음에는 카툭티가 좀 심해서 꺼려지긴 했지만 기사와 자료를 찾아보던 중 납득할 만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찾아본 자료와 함께 갤럭시 노트20 울트라의 디자인과 스펙 등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려볼게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먼저 갤럭시 노트20 울트라 스펙을 말씀드리면 6.9인치 WKHD 해상도를 지원하는 엣지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고 CPU는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가 탑재되었습니다. 메모리는 저장 공간이 256GB인 모델은 12GB이고 512GB 모델은 16GB입니다. 카메라는 전면 1000만 화소 카메라와 후면 1억 800만 화소, 그리고 광각, 망원까지 기존 갤럭시 시리즈와 같이 트리플 카메라가 탑재되었죠 갤럭시 S20 울트라와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 레이저 오토포커스가 탑재돼서 초점을더잘 맞출 수 있고 100배 줌은 빠지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개인적으로 갤럭시 노트20 울트라에서 지원하는 50배 줌도 충분한 상황이라 아쉽게 생각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8K 동영상 촬영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4500mAh의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되었고 이번에도 구성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45W 고소 충전이 지원될 것이라고 하네요 S펜의 반응속도는 9ms로 기존 노트 시리즈와 노트20 기본형 모델과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초음파 지문인식은 그대로 탑재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무선 덱스, 콘솔 게임을 스마트폰으로 즐길 수 있는 엑스박스 패스 얼트메이트 등 새롭게 선보이는 기능들이 대거 탑재되었죠 특히 이번 S펜에서는 스크린샷2 메모 기능뿐만 아니라 PDF를 불러와서 그 이외에 필기라는 것도 가능해졌고요. 또한 약간 비뚤게 썼더라도 수평 맞추기 기능을 이용하여 일부 바로잡거나 텍스트로 변환할 수 있는데 인식률이 꽤 높아졌더라고요. 그리고 텍스트 위에 바로 쓸수 있도록 하여 편리함을 강화하였습니다. 더욱이나 9ms의 짧은 레이턴시로 마치 종이에 쓰는 듯 너무 부드럽더라고요 이외에도 업그레이드된 에어 액션으로 음악을 컨트롤하는 것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구매 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엑스바스 패스 얼티메이터는 9월 15일 이후 지원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아쉬운 점이 몇 가지 도출됩니다 무선 덱스는 삼성 스마트 tv를 가지고 있어야 사용할 수 있고요 노트 20 기본형과 스펙 차이를 너무 크게 두었다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S펜 반응속도뿐만 아니라 근거리 저조도 환경에서 AF 성능을 올려줄 레이저 오토 포커스 기능과 120Hz 주사위를 빼면서 과연 같은 이름을 가진 모델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울트라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상관 없겠지만 카툭티와 가격 때문에 기본형 모델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약간 크리티컬한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이제 디자인을 살펴볼게요 역시 노트 시리즈답게 각진 모습이 매력있었는데요 두께는 기존 노트 10보다 더 얇아졌지만 이 때문에 카툭티가 더 도드라지게 보였습니다 버튼은 갤럭시 s20 시리즈 와 같이 모두 오른쪽으로 쏠려 있고요 기존 노트 시리즈와 달라진 점은 펜 꽂히는 부분이 왼쪽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 버튼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좀 적응이 필요해 보이긴 하네요 이번에 출시되는 색상은 미스틱 브론즈를 시작으로 화이트, 블랙이 있고요 기본형 노트 20에는 미스틱 브론즈, 그레이, 블루, 레드, 핑크가 있는데 미스틱 블루는 SK, 미스틱 레드는 KT 미스틱 핑크는 U플러스 전용으로 출시되지만 이중 가장 이쁜 색을 꼽으라고 하면 미스틱 레드가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새롭게 선보인 미스틱 브론즈 색상은 은은한 무광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러웠거든요 지문이 잘 묻지도 않고 번쩍거리지 않아서 관리하기도 편할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호불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카톡 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에는 별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스마트폰에서 발전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 요소는 카메라밖에 없고 카메라를 발전시키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을 찾다보니 결국 카트트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거죠 물론 지금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서 저도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출시되는 스마트폰은 카트트를 피할 수 없으니 적응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께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느낌이 이렇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갤럭시 노트20 시리즈 사전 예약은 8월 7일부터 13일까지 현재 진행 중이고요 사전 개통은 8월 14일부터 순차적으로 개통될 예정입니다 정식 출시는 8월 20일로 사전 예약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삼성에서 제공하는 기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KT에서 8월 7일부터 20일까지 사전 예약 개통시 시네빔 의자 2개 세트, 다이슨 무풍 선풍기, 브리츠 사운드바, 코베아, 구이바다, 팥빙수 제조기 등 기간 내 k t 숍에서 노트20 개통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증정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KT숍 단독 프리미엄 사은품으로 벨킹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 내셔널 지오그래픽 콜라보 패키지 보르테가 헬스케어 마사지건 삼성 정품 충전기 및 케이스 스마트 자동 살균 옷걸이 물걸레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KT 슈퍼체인지 프로그램을 통해 24개월 후 반납 조건으로 출고가 기준 최대 50% 보상 현대 DC2카드 2년간 최대 72만원 제휴할인 넷플릭스 3개월 무제한 이용권 게임박스 3개월 무료 스페셜 에디션 포토북 레드 한권을 증정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통신사에서 사전예약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북이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추후 노트20과 노트20 울트라에 대한 비교 영상도 준비중이니까요 기대해주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